친구들과 백화점에 가기로 했다. 오랜만에 쇼핑해 나도 신났고 친구들도 신났다. 친구들과 난 택시를 타기로 했고 한참을 기다리고 나서야 택시를 잡을 수 있었다. 난 앞좌석에 탔고 내 친구 세명은 뒷자리에 탔다. 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 친구들은 갑자기 큰 웃음을 내며 웃고 떠들기 시작했다 별로 웃긴 얘기도 아닌데 목소리를 크게 내며 웃길래 이상하다 싶어 뒤를 돌아봤다 친구들은 모두 표정이 굳은 채로 웃고 떠들고 있었다 조금 뒤 차는 신호에 걸려 잠시 멈춰 서 있는데 친구 중 하나가 여기서 세워주세요 아저씨라고 말하며 어떤 의류점에 있는 옷을 가리켰다 별로 예쁜 옷도 아닌데 내리면서까지 살 이유는 없는 것 같아서 백화점에 가면 더 예쁜 게 많다며 난 거기서 사자고 했다 하지만 친구들은 모두 그 옷이 예쁘다고 내리자고 난리였다 난 친구들이 약간 이기적인 생각이 들어 너희들만 내리라고 말하고 난 백화점에 가겠다고 했다 백화점에서 내리겠다고 한뒤 말리는 친구들을 무시하고 계속 탔다 친구들은 내렸고 얼마 지나지 않아 난 친구들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리고 별로 웃기지도 않은 이야기를 주고받으며 난 크게 떠들었다 왜냐면 트렁크에서 살려달라는 소리가 욕기 때문이었다